어린이집 보육교사 3년차 노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년차 김효진입니다. 1편에서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2편에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인 팁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유롭게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알고싶은 꿀팁들을 많이 넣어갈 그렇죠. 수 있는 시 이제가 지금의 액기스죠. 완벽습니다자 <웃음>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하나 더짐어뽑아보시겠요 네. 저는 저희 반이 하늘반이기 때문에 아 네, 네. <웃음> 의미가 있네요. 하늘색. 음, 하늘색 컬러로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하는 놀이 중 이건 나도, 나도 재밌다 하는 놀이가 있나요? 이제 새 노래에 관련된 활동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나, 노래를 아이들과 이제 배워보고 같이 불러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랑 노래, 이제 가사판을 뽑아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글자나 알고 싶은 글자, 아니 뭐 자음이든 모음이든 아이들 이제 이름 정도 스스로 쓰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이름에 있는 글자 정도로 이제 나와서, 이제 동시에, 노래판에 이제 동그라미 쳐보는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걸 친구들 모두 돌아가면서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새 노래판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가 많구나 하면서 동그라미가 다 쳐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또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되게 즐거워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률에서 언어로 놀이가 확장이 됐네요. 제대로 놀이 과정을 지금 잘 시행을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너무 훌륭하세요. 자, 우리 운주 선생님은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그 주제와 맞는 게임 활동을 준비해 봤었는데요. 그때 주제가 생활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 도구에 맞는 찾아오는 게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유아들한테 교구를 제시해 주었는데 유아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 게임 몰드력이 정말 몰입도가 엄청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유아들이 아, 너무 재미있어 하는구나 하고 느끼고 나서 이제 자유 선택 활동 시간에 놔주었어요. 근데 유아들이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놀이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하지 않아도 유아들이 스스로 갖고 와서 자기의 흥미를 가진 것을 가지고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재미있었구나, 흥미를 느꼈구나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만들어준. 기존에 있는 교구 말고 선생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는 교구에 대한 흥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조금 힘드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놀이가 좀 확장되고 연계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더 어. 질문을 뽑아 주시겠어요? 네어 파란색 좋아하시나요? 네저 개인적으로 파란색 되게 좋아하거든요네 어, 어떤 질문일까요? 음. 어린이집 놀이 과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놀이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음. 지금 이제 일구 누리과정이 누리 개정이 된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실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 접목을 많이 시키고 계실 텐데 제가 딱세 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369개의 항목이 이제 59개의 항목으로 줄어들면서 통합되고 빠질 것은 빠지면서 선생님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이 좀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첫 번째 아동 중심 두 번째 놀이중심 그리고 세 번째 교사의 지원 이세 가지가 핵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아이들이 놀이 안에서 자유롭게 최대한 놀이 안에서 즐겁게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교사는 그때 방관자가 아닌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 시간, 그런 모든 재료들의 지원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놀이중심, 아동중심, 교사지원 네 그렇습니다 이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제가 정말 음. 1년차 때가 가장 막막하고 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좀그 크게 기억에 남는 좀 안전사고 중에 이제 제가 다섯 살이첫다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의자에 앉다 보면 간혹 발이 안 닿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교실에 이제 바닥에 생활 하는데 다섯 살부터는 책상이랑 의자에 사용,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책상에 입술을 찐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 무게 중심이 실려서 찌다 보니까 피가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저도 너무 당황을 하고 주변에 아이들도 막다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좀 일단 우왕좌왕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바로 이제 원장님 찾고 이제 얘기드리고 이제 좀 어떻게 좀지열도 하고 진행을 했지만 그 당황한 시간이 좀 돼도 돌아보니까 또 이제 그래도 아쉽더라고요 어 그니까 어쨌든 아이가 다쳤을 때 응급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이 당황을 하시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 이제 다쳐서 놀란 상황인데 선생님까지 당황을 하시다 보면 일처리도 늦어질 뿐더러 또 아이가 어나 정말 많이 다쳤나 보다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이를 좀 안심을 시켜주시고, 아이에게 괜찮다라고 좀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던 아이들을 안심시켜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피를 받기 때문에 이미 무서운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다쳤을 때그 상황을 아시죠? 피가 나면 정말 크게 다쳤다라고 아이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변 아이들도 좀 안전하게 선생님들께서 좀 괜찮다라고 안심을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고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다쳤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책상에 부딪혀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입 안이 다쳤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입 안을 좀 자세히 살펴 보시고 혹시 치아가 다치진 않았는지 그리고 살이 얼마나 많이 찢어지고 패였는지 그런 것을 보시면서 간단한 지혈 정도는 선생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9 신고해서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 이제 사고 처리 절차대로 보고가 되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어,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피만 그치면 될것 같아. 라서 정말 작은 것이든큰 것이든 어떤 사고든 선생님들께서 섣불리 판단하시는 건 정말 금지입니다. 그리고 크건 작건 간에 부모님께서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항상 기억하셔서 아이가 크던 작던 사고가 났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가서 아이가 병원에 있어요. 이거보다는 어머니 누가 이렇게 해서 다, 지금 다쳐서 저희가 뭐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정하신 어느 병원으로 갈 예정이에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학기초 에 이제 아이들 원화 기록부 받을 때 사고 처리 절차에 대한 것들 어머니 동의 사인 받으시고 또 이송 병원에 대해서도 또 사인을 받으시잖아요. 되도록이면 어머니께서 지정해 주신 응급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어머니들이 일 처리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억하셔서 사고가 나면 크던 적던 그 절차대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머니께 그리고 위급상황에는 119를 불러서 어쨌든 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절대 선생님들의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 아이를 치료하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이들 간에 항상 갈등이 생기잖아요. 하루 일과에 갈등이 항상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편을 들어주기가 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편들어주면또 네. 그게 선생님 나만 미워해. 누구만 예뻐해가 돼 버리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에요. 뭐 아이들 사이에서도 또래랑 또래 관계에서 있는 갈등 문제가 또 가장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한 아이가 한 아이만 꼬집는데 혹시 그럴 때는 주인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상호작용도 어떻게 하시고 대처를 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마다그좀 유난히 좀 장난기가 많거나 좀 아이들을 조금 괴롭히려는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들 어쨌든 좀 요주의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아이들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랑 놀이를 하든지 항상 지켜보시다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면 감이 오시잖아요 보시면 아 저기서 지금 둘이 저기 블록 가지고 놀고 있네 그런데 제가 어 아슬아슬하네 저거 뺏어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쵸? 그러면 렇죠그 그때는 개입을 해주셔서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누가 이것을 뺏어가면 이 친구 기분이 어떻겠어 아니면 이 친구를 꼬집거나 때리면 이 친구는 아프지 않겠어? 운주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치지진아 그러면서 친구가 다치거나 나로 인해서 친구가 좀 힘들어한다면 그게 어떤 마음일지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하지마 아, 때리지 마 꼬집지 마 아프잖아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아이는 아 선생님 또 잔소리하네 이걸로 끝나버릴 수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운주가 하니까 효진이가 이렇게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지 않니? 이렇게 꼬집으면 아플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장난감을 뺏어가면 속성할 것 같아 라고 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렇게 좀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문제행동 사이에서는 선생님들이 항상 그곳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중재 역할을 좀해 주시고 좀 그것들이 아이들이 잘 넘길 수 있도록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좀 예방을 해주시는 것이 좀 선생님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아이가 다쳐서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서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재자 역할을 좀잘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니까한 그러니까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 아이만 괴롭혀요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도 어머니께 굉장히 죄송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죄송할 때마다. 그죠 너무, 제, 그, 그럴 때마다 진짜 어떻게 전화를 드려야 될지 정말 아 안절부절 못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던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재자학과를 좀 잘해주시면서 어머니한테 미리 전화로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미처 놓쳐서 좀, 놓쳐서 못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라고 일단은 뭐, 교사로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께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아이가 그렇게 다쳐서 어머니 속상하시죠. 근데 저도 너무 속상해요.라고 교사 입장도 정말 이 아이가 다쳐서 속상하다라는 것을 좀 진실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너무 가볍게 어머니 다쳤어요 오늘도 이것보다는 어머니 누가 다쳐서 운주가 다쳐서 굉장히 속상하시죠. 어머니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도 조금 더잘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 드린다면 그래도 듣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어쨌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어쨌든 우리 아이를 잘 봐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라고 좀 그런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는 전화로 항상 전화로 말씀드리세요. 그러니까 간호 선생님들 별거 아닌 사고로도 알림장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들은 입장에선 어 뭐야 그냥 의무적인 뭐 알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가감 없이. 그다너무또 과장하면 안 돼. 어머니 큰일 났어요. 너무 많이 다친 것 같아요. 하면 또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도 말하지 마시고 보신 그대로를 먼저 말씀드리되 아이가 하원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그래서 아이는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려서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다쳤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꼬집는 상황이 있었어요 누구누구가 이렇게 꼬집었어요 라는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게 신경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려야겠죠요 그렇죠 아이가 하원하기 전에 네. 네. 전과 다르게 미디어나 뭐 유튜브 특히 많이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자체가 제가 특히 뭐 유튜브에서 좀 자극적인 유행어나 좀 은어 좀 아, 비속어들 좀 많이 듣고 이제 그것들이 좀 익숙해져서 어린이집에 와서 좀 친구를 대할 때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또 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네 맞아요 사용을 하면서 이제 좀. 이제 그렇게 좀 상황이 심각해져서 이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좀 쉽게 좀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고민이 되는 거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또좀 많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저희 반에서도 굉장히 그 유튜브에 노출된 음, 친구들 네. 되게 많은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말을 하는 건데 음. 다른 사람 들었을 때는 약간 거북하고 그렇죠. 뭔가. 아이가 말하지 않는 그런 말인데, 네,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뭔가 말을 해줘야 될지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니까, 아이들이 그 여가장치가 조금 아직은 잘안 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이걸 듣고 내가 나쁜 말이다,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게임. 채널을 통해서 배운 것을 아 그냥 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니까 러 아이들이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욕을 한다거나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디어를 교육할 때는 어쨌든 뭐 안전 교육을 통해서도 전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이제 그런 용어 대신 이런 용어를 사용해라고 이제 상호작용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셔야.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과 끊임없이 그 아이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도 뭐 안내문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그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좀 정기적으로 좀 원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 놓고 이런 말을 쓰면 안돼 이런 말은 어른들도 쓰지 않는 말이고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해도 아이들은 그때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미디어 자체가 어린이집에서 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새 노래 배우거나 이제 뭐 동화를 듣는다거나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가정과의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말을 사용할 때는 그 말은 옳지 않다는 라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과 대치할 수 있는 좋은 우리말들 좀 아이들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면 좋고 또 부모님과 가정 연계를 통해서 부모 교육으로도 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해서도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럼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이 남았네요. 아네 나는 땡땡땡땡 선생님도 기억되고 싶. 는 질문이에요 친구같이 따뜻한 교사로 기억되고 싶거든요. 저는 막 무섭고 어려운 그런 교사가 아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친구같이 편한 그런 교사로 남고 싶거든요. 지금도 현재 저희 반 친구들이랑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싶어요. 혹시 야자 뭐 특원하시든 하셨죠? 아, 한 번씩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웃음> 야자는요? 아니, 네, 아니, 저희 반 친구들 저한테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어, 친구같이 그래. 어깨 동무도 하고요. 놀랄 때도 야! 이런 거한 번씩 하거든요. 어. 저는 친구가 저, 저한테 놀래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분위기 정말 좋네요, 반분 어, 자체가 네. 저희 반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친구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저한테 대할 때도 약간 그렇게 와, 대하는데, 근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친구 같은 <웃음> 네. 교사로 남고 싶고, 뭔가 이제 완벽한 선생님 되기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기억 이제 친구 같이 뭔가 따뜻한 교사로 남고 싶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죠. 우리는 늘 그런데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문제 같아요. 네. 나는 완벽해야 돼. 이 아이에게는 완벽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가 아니라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친구 같이 어 선생님. 그때 야 이건 조금 아, 그렇죠. 네네네. 수위가 조금 있고 네. 어쨌든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 네. 그런 관계면 <웃음> 네.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자 우리. 어. 선생님은요? 아, 저는 이제 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엄마 같은 선생님으로 기억을 남고. 그래요, 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어요. 정체가. 아, 엄마, 엄마 같아요. 그쵸, 엄마 같아요, 지금. 제가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한테 뭐, 아들아, 딸아좀 이런 식으로 애칭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 되게 입에 착착 붙어 있어요. 네, 네. <웃음> 아들아, 딸아가 아니, 어린이집에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린이집 다닐 시절만 생각해도 사실 그렇게 지금처럼 아이들의 인권이 많이 존중받던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제, 저도 기억에 남는 제 어린 시절에 선생님의 상처받았던 일화들이 몇개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어린이집 있는 동안에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처럼 좀 편안하고 이제 눈치 보기보다는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좀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 마지막으로 저는 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라 것들은 다들 많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선생님이 어, 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는 라건좀 생각을 안 해봤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보 조금 좀 신선했어요. 음. 근데 저는 어, 신현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쨌든 제가 사랑을 줘서 1년 동안 같이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마보다 더 많은 시간을 1년 동안 저랑 같이 부대끼면서 지냈는데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제 이름을 잊어버린다면 저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이름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아이 얼굴도 그렇고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다 나는데 이 아이들의 기억에 내가 과연 신현주라는 선생님이 남아 있을까? 그냥 단순히 우리 반 선생님이었지가 아니라 아 신현주 선생님 나 일곱 살때 선생님이 신현주 선생님이었어라고 좀 그렇게 이름으로 좀 저는 기억에 남고 싶다라는 좀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우리 주인쌤과 어린이집 안전공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셨는데 소감들이 어떠신가요 되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처음이시죠 어, 지금 씨. 다리가 계속 후두들 떨리고 어, 있는데 아, 네 지금 책상에 지금 어. 떨리고 있는데 진동원줄 알았어요 아까 어, 휴대폰 있었나 했어요 <웃음> 지금도 사실 떨리고 약간 손에 땀이 많이 나긴 어. 하는데. 뭔가 유아들에게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계기로 주임 선생님한테 많은 것을 배운 것 같고 이걸 유아들한테 적용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떨리기도 했는데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앵커 같으신 우리 인형차안 <웃음> 갖고 우리 제일 언니 같으신 우리 표지 <웃음> <웃음> 선생님 어떠셨나요? 어 사실 진짜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다 가는 게 제일 일순이잖아요 어머님들께도 아버님들께도 그렇고 근데, 근데 저 제가 이제 1 년차 뭐 초임 때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상황들이 좀머릿 속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이 그려지고 다시 정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그 전보다는 좀더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안전하게 좀 안심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시 좀 되새기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유익했어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유익했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안 음, 안전 전에 관해서 따로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네, 맞아요. 뭐 아이들 안전교육하는 게 전부고 이제 가끔 교사들끼리 모여서 안전교육하는 게 전부지 이렇게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던 건 저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안전공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너무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셨고요 혹시 안전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어린이집 안전공제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네,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